지금까지 풀없이 자세가 잘못 잡혀 있다는 걸 몰랐다. 오늘부터 자세 잡힐 때까지 밴드 풀업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횟수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올바른 자세가 잡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풀업 시에 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팔근육 보다 등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밴드 사용하지 않고 풀업을 해보자. 아직도 자세가 불안정하다. 팔과 승모근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엔 밴드 사용해서 풀업을 한번 해보자. 갑자기 우통은 왜 까는데? 먼저 다리 걸고 자 이제부터 오버그립으로 밴드 풀업을 한번 해보자. 엉덩이가 바지 먹는다. 다리 모아. 등쪽으로 집중하고 끌어올려. 잘하고 있다. 오버그립은 신체 파워 향상에 더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잘했다. 지금까지 다섯 개 했다. 그정도 많이 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횟수를 좀더 늘려보자.